살았네. <웃음> 살았어. 살아가지고. <웃음> 아, 죽어,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. 응? 이거 하나 죽었나봐. 이래 안 움직이지. 음, 어, 네. 어, 움직인다. 아 움직여. 이것도 조금 살았네. 조금 살. 음. 어, 살았네. 음.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설에는 그 LA는 안 하고 그 돼지 등갈비 하고 전복 아그 찜을 할 거예요. 빨갛게몇 개. 예.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거 1kg인데. 일단 좀 물에다가 좀 담궈야돼 핏물을 좀 빼야되니까 이 설탕을 물에다 좀 넣으면은 핏물이 이게 잘 빠진다고 그래서 나도 좀 설탕을 좀 넣어서 핏물을 빼야겠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둘거예요 전복은 이제 솔로 이 통채 넣어야 되니까 이이 이 덩어리고 이런데고좀 솔로 칫솔로 싹싹 문질러서 치면되고 아 이렇게 이제 갈비가 핏물이 좀 이렇게 우러났네요 핏물만 이렇게 빼고 한 번씩 쳐줬어 된장 조금만 이게 잡내를 잡기 위해서 그 올개수입한세개 정도 넣어주고 여기서 핏물이 또 나와 애을애을좀 이렇게 살짝 데치듯이 끓여주면은 소갈비인가? 돼지갈비 돼지갈비? 응. 소갈비 비싸서 못 먹어 아니, 난 소갈비 안 먹잖아 한우 소갈비를 안 먹은다고 안 먹어. 난 소고기 안 먹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메어 얼마나 살다주? 천 년이나 살래? 안 먹어. <웃음> 와, 난 없어서 못 먹은다. 아유, 난 저도 안 먹어. 이 정도만 끓일까? 응. 음. 어? 이 정도만 끓이면 돼. 이러면 핏물 안에 뼈속에 있는 핏물도 나오고 이게 된장물에 삶으니까 이게 돼지 잡내도 잡아주고 이 정도 끓이면 돼. 너무 많이 끓이면 서 맛있는 물이 다 빠져 보니까. 물 버려? 버릴 거야. 물좀 담아놓자. 왜? 게주게. 게는 게는 된장 안 먹어. 아 맞다 된장이지. <웃음> <웃음> 이 배하고 양파는 이게 사분의 1만 이게 고기 얼마 안 되니까. 4분 1으만 갈아 줄게요. 등갈 비가 1kg인데 딱딱이 응. 빼면 뭐 먹을 게 있겠어? 멸 무게지 뭐. 예? 응? 무게라고.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갈아 넣을게요, 배. 4분 1만이 정도. 응. 고추장. 우리 고추장인데 응. 이제 오래되니까 이렇게 좀 까매지는 색깔이. 진하네, 까매졌어. 한 숟가락 정도만 고추장 보약 같네 어? 보약 같아 <웃음> 아, 몇년 됐지? 어. 물엿 날씨가 추니까 이것도 잘안 나와 두 숟가락 정도만 넣어야 되겠다 마늘 한 숟가락 생강 가루는 반 티스푼 맛술 이게 정도 굴소스 간장 쌀까봐, 이 3개만 넣어야 되겠어. 윤배실 2개, 고춧가루 좀 맵게 하게 3개 넣자. 쪽, 이게 대파 좀 청성 썰어가지고 이 정도 청양고추 2개 정도 좀 매콤하게. 근데 요새 청양고추는 하우스 나오니까 잘안 맵더라고. 물을 내가 졸일 거니까 갈비랑 한 40분 졸여야 되거든 이렇게 물을 좀 넣어줘야 돼물 이거는 멸치하고 그 다시마하고 우린 물 끓이면 음, 돼좀 약간 달달해야되니까 물엿을 하나만 추가 약간 달달해야되니까 달달해야 맛있거든 이걸 이렇게 재다가, 재서, 어, 냉장고 넣어놨다가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, 이게 끓여서 먹으면은 이게 숙성이 잘 돼가지고, 훨씬 더 맛이 좋은데, 우리는 오늘 바로, 어, 시간이 없어서 바로 할 거예요. 이제 이게 고기가 어느 도 익으면 떡볶이, 응? 떡볶이 떡을 좀 넣어서 해줘도 괜찮아. 국물이, 이게 국물이 좀 적다 싶으면 조금 더 부어줘도 상관없어. 졸일 거니까. 끓으면 약불로 은근히 예, 절여져야 돼요. 아, 후추를 까빡 안 나가지고 지금 넣어야지, 후추. 아주 조금만 뿌려주면 되고, 이 정도. 오, 맛있어본다 네? 예? 한 맛있어 20, 25분 절였는데 이럴 때 이제 전복을 좀 넣어줘야지. 전복을 처음부터 넣지 말고, 이렇게 중간에. 전복은 금방 익으니까. 음, 전부 미안하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<웃음> 산건데 음. 내가 닦아놨는데도 막 오그러져 한 15분 정도 더 끓여야지 이렇게 약불로 센불로 하면 국물이 다 금방 졸아버리니까 짠한 40, 40분 이렇게 졸였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이 고기도 맞게 졸아들어서 어? 뼈가 쑥 나왔잖아 음. 다 익어서 이게 뜯기 좋게 야, 어? 음. 잘 뜯어지겠네요. 아, 맛있겠다. 이 너무 어? 이 너무 맛있어. 응. 응. 국물도 딱 적당하지. 응. 응, 딱 맞아. 와, 응. 어, 딱 맞아. 맛있어. 야, 내가 그 양념을 대충 눈찜작으로만 했는데 딱 맞네. 응. 딱 맞았어. 그 참기름을 딱 먼저 다 했으니까 참기름을 좀 이렇게 뿌리고 불을 끄고 좀 담아볼까요? 담고 전복은 여기다 이렇게 그치? 자, 오늘 설에는, 이렇게, LA 갈비 안 하고, 저기, 뭐냐, 돼지 등갈비로, 이렇게, 저기, 뭐냐, 전복 넣고 했어요. 또, 새로운 맛으로, 이렇게, 어, 다른 거 먹어보려고. 그래서 좀, 또, 그, 이렇게, 돼지 등갈비로 한번 즐겨보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